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시술대 위에 앉아있는데요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셀프 시술 오늘 한번 해보려고 <웃음> 사실은 그 지난번에 봤던 그 성형외과 친구를 한번 좀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는데 수술이 너무 늦게 끝나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웃음> 셀프 시술? 사실 저는 셀프 시술이 너무 아파요 아파가지고 누가 좀 해주면 참고 맞을 수 있기는 하겠는데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손도 굉장히 떨리고 내가 이거 하다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보면 뭐 보톡스나 뭐 필러나 실이나 셀프 시술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전 정말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저는 레이저 시술만 좀 약간 뭐 셀프로 하지 사실 뭐 바늘 들어가는 시술은 절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마치통증하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셀프 시술을 하는 사람은 마약 환자들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반인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 셀프 시술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오늘 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할 주사는 톡톡 주사라고 해서 톡. 톡 맞아서 지방을 빼는 주사거든요. 토요일날 제가 근데 유튜브를 집에서 찍었거든요. 찍어서 제가 막 옆선을 봤는데 이 목이 너무 두둑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톡톡 주사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저 한번 턱선 한번 보세요. 보면 어때요? 보이나요? 피디님? 네, 조금 아래쪽에 좀 턱살이 붙어있 조금 있어요.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더 보이지 좀 않아요? 걸리셨을 때는 조금 더... <웃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이 없기 때문에 원래 뭐 약간 좀 베이비 콜라겐이라는 시술을 해서 탱탱하게 볼륨감이 살짝 살게끔 이렇게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이살이라니까요나이살 톡주사 같은 경우 이제 성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톡톡주사 같은 경우는 지방 분해 주사 그리고 혈액순환 같은 걸좀 개선시켜 주는 약재를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을 분해하고 나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노폐물이 되니까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제가 같이 들어있는 약제입니다네 그러면 한번 시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요 <웃음> 우리 환자분들도 아마 시술하기 전에 이런 심정이겠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덕으로좀할 건데 잠시만, 턱선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보세요. 이게 나이살이라니까요 제가 지방이 처진 건가? <웃음> 아무리 마른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이중턱이 다 있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아 진짜 요즘에 뱃살도 고민이에요 진짜 지방은 아 어,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인 것 같아요 어? 해볼게요 아. 우리 환자분들은 마취도 해드리는데 마취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 그냥 하셔도 괜찮은데요? <웃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맞아야 죠뭐 어떡하겠어. 아! 내가 생각할 때 주사시술은 그냥 무조건 아파요. 아파서 이거 뭐 마취 하나 안 하나 주사기가 들어갈 때 아픈 것 같아요. 아! 다 맞았어. 어, 근데 좀 아프긴 했는데, 근데 뭐좀 참을만 하긴 하네요. 제가 또 워낙 또시술에또 단련이 돼서 하나 더 보통 얼굴에는 한 두세 개 정도 맞거든요 아래턱만 맞을 때는 한두개 심술보라든지 팔자주름 뭔가 광대 같은 걸할 때는 한세개 정도 주사를 하고 있어요 아아아아아다 마요 환자들만 이 셀프 시술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제 셀브 시술은 여기까지고요. 톡톡 주사는 이렇게 지방 있는 부분에 주사를 맞아서 어, 지방 분해를 시키는 거고요. 주사를 하고 나면은 좀 약물이 잘 퍼지도록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한 3, 4시간 정도는 바늘을 찔렀으니까 감염되지 않게끔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따로 마사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여기가 좀더 슬림해져 있을 거예요. 제가 또 다음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슬림해졌나 안해졌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시술하진 않고 한 1,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약간 좀 저처럼 이렇게 아래턱이 좀 두둑해지고 얼굴이 좀 커지고 목선이 좀 짧아진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톡톡주사 같은 거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